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해볼까? 해볼까? 오랜만에 팔폭풍을 해볼까요? 아, 팔폭풍 가자. 이즈리얼 이성 좋구요. 음... 아, 근데 팔폭풍 이게 은근히 어렵던데, 왜냐? 진짜 폭풍만 보고 가면 이거 신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술 까맣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니면 후반에 밸류가 밀려서 지거나 아니 뭐 그래도 낭만이 있다. 오늘은 삼태피 폭풍을 해볼까요? 이름하여 번개 폭풍대 용술사 빛이 쪽으로 빌드업해서 번개 폭풍 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테틱 두개 완성. 아, 이 친구는 고기보에서 비치를 두개 바꿨는데. 어, 방금 뭐야? 어, 방금 뭔가 한 번에 터졌는데요? <웃음> 나이스. 이겨주면서 조안대장은 필요없고 그냥 휴대용 대장간 영혼의 형상이 앞라인 보강용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아 만화문에 기대했는데 해먼쪽은 아끼겠습니다 이거 리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썸파 만들기? 흰기루가 빛의 인도자라서, 어? 웜라인을 띄우는 판단? 그래도 이긴다. <웃음> 아, 이거 진짜 건개 폭풍에 다 터졌네요, 뒷라인이. 이게 예, 콤보가 리신 발차기에 폭풍 들어가고 스태틱 터지면서 다 터뜨리는 거오 이거 완벽한 콤보네요 이거 된다 된다 스태틱 하나 더 만들고 아 기계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스태틱 하나 더 나와주세요 기계 전문가님 하나 와 넣었다 아, 이건 사태띠까지 되겠다. 아니, <웃음> 넣을 게 없네? 이제 리롤 그만 치고, 이제 9렙 가서 아웃신을 찾읍시다. 8레에 아웃신 못 뽑을 것 같아서. 와우, 이거 애니비아 못 줘봤으면 <웃음> 적겠는데요? <웃음> 아니, 팔레벨 바닥치고 질 뻔했네요. 와, 진짜 다이아 너무 세다. 이즈리얼 터져요. 다음 세 킬에 이즈리얼 터져요. <웃음> 안 돼! 이신아, 죽는다. 아, 나이스. 어휴. 이거를 마지막 스태틱으로 합시다. 어 스태틱은 4개까지만 하고 이거 복원을 만들어서 아웃신 주면 될것 같네요 이거 황술지 파이크는 좀 무서운데 아 근데 돈이 많이 없네요 이 친구 <웃음> 아 자야도 터지겠는데? 아 스태틱에 죽었습니다 아 스태틱 계속 터지는 것봐 진짜 <웃음> 아, 번개가, 번개가 쭉쭉 나가네요 너무 재밌고 이제 이게 팔폭풍이 되면 고정 피해로 어 최대 체력의 50%를 그냥 깎는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속도 200% 증가라 스테틱으로 다 찢어서 정리해주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걸로 뀌겠습니다 남은 걸로 침장을 하나 만들고 예견을 예견해버리기. 아야. 안 돼, 이즈리얼. 아, 어, 우리 메인 딜러. 아니, 애쉬가 끌릴 줄 알았는데, 이즈리얼이 끌리네요. 이건 예견 못했다. 8연승. 행복했다. 아프다. 심장도 만들어서 씁시다 어, 번개딜로만 죽이기엔 한계가 온것 같네요 한두 대 정도만 더 맞고 업을 그냥 쳐야겠네요 음... 쇼지는 괜찮지 아니면 스태틱을 하나 더? 이거 스태틱 하나 더 갑시다 오스테틱으로 가봅시다 아... 신을 찾을 수 있을까? 와 나왔다 어 이게 나와주네요 자살포풍 일단 템 넣어주고 자 가보자 아예 안 옮겨졌다 아안 안 옮겨져서 이거 아우신이 떴네요 그래도 어떻게 안되나 안피 깎아주고 아 쓰레쉬 아 정말 티나! 동서 조겨! 이야! 음.. 흐네 <웃음> 포테틱을 좀 옮겨주고 아니 이거 너무 약한데? 앞라인이 못 버티네요 이거 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이를 넣고 앞라인 보강? 이거, 파이크가 마무리하는 거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일단, 신 붙었고, 이거, 파이크는 폭풍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붙여서 쓰고, 모렐로를 오른한테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스탭픽 자체는, 이지리얼이 더잘쳐때리는것 같네요. 아, 이거, 템 괜히 옮겨줬다. 아 근데 폭풍이 딜량 1등이네요 아 니코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긴 한데 그냥 일단 앞라인으로 세워둡시다 <웃음> 쌍풍 뭐야 이거 쌍터풍 뭐야 아 이거 사이팬한테 바로 물리진 않겠죠 자 폭풍 내려치면서 아 신이 마무리 나이스 <웃음> 근데 진짜 폭풍 딜로 다 잡네요. 근데 파이크 스테틱좀 아깝다. 얘가 공수느라 바빠서 아 근데 그렇다고 이즈리얼을 주면 <웃음> 뭔가 죽어버릴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믿음이 안 가네요. 믿음이. 음... 행템을 챙겨오면 될것 같네요. 아뭘 먹어야지? 어? 이봐. 어, 피바라기는 그냥 앞라인을 줄까요? 오랜 피바 여기는 야스오도 이성이고 어좀 세네요 아 이거 폭풍 내려졌는데 <웃음> 이거 신기루가 비트인도자라서어 폭풍 딜이 뭐 어떤 게 돼버리네요 <웃음> 아우, 나 죽는 거 아니야? 비트인도자 이거 폭풍 카운터인데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일단 다른 데라도 이겨봅시다 자 이러면 아우신 프리딜 가능하죠 이거 이제 스테틱으로 지지다가 폭풍 <웃음> 아 이거 폭풍 내려치니까 공속이 확 달라지네요 공속 2.72 아 나이스 보내줍니다 너도 죽어라 2등하자 2등 어 2등. 아, 이거는 비치가 이기네요 어 잠시만 이거 3등 하는거 아냐? 어나 서풍? 세번째 일단 애니비아 뛰었고 이제 스테틱 양념치면서 어, 폭풍 내려치고 스테틱스테틱 뒤져 자 스킬 써 죽어라 어머 어 나이스 아자 일단 2등 확보했습니다 아나 근데 저 신기루 못 잡는데 이치야 미안해 돌아와 신기루 좀 잡아줘 이거 서풍이 한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아 몰라 야스 아니 누누가 뜨네요 <웃음> 아 이거 야스오 뜰만 했는데 이러면 없겠죠? <웃음> 아니 폭풍으로 반피를 깎았는데 자 회복하는 게 어딨어 아 진짜 <웃음> 어 그래도 이렇게 번개 폭풍으로 뒤져서 2등 했습니다 아신기로 너무 얄밉다.